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 이에요 토요일은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저도 건한 일주일만에 옥상 아닌가 나온 것 같아요 갖다만 놓고 들여다 보 오지를 못했다가 이제야 왔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거 앞에 보이는 이거는요 음, 우리 여기 앞에는 그 뭐야 까마기 때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아서쪼을까봐 이거 해놨답니다. 아우 그래도 날이 엄청 밝아졌는데 그래도 해가 들어갈라 하면 춥네요. 어 여기 있는 애들 다잘있고 석연아 금도 집에서보다 아이고 색깔이 바뀌어 가고 있네요. 아이고 노경이 있고요. 음~ 브라이언 브라이언 로즈 철화가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그죠 어. 아우 그~ 다 이게 화면에 더 약하게 나오네 실제로 보면 훨씬 진한데 아쉬움 아쉬워요 아쉬워 깔아서 이거 작은 조금만 거 사갖고 한번 해봤더니 에이, 어떤 거는 하나의 한 얼굴 다시 꼬집혀야 돼 나한테 어떤 거는 두개 그래도 큰 거는 막네개 다섯 개씩 나왔는데 이게 작은 아이래서 그런가 봐요. 음 이거 좀 들어 들출까? 아유 핑크 요정 어 이거 뭐니 이게 이러면 좀 낫나? 아유 아 브라이언 로즈차라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. 그리고, 자자자자자 얘네들 너무 잘 있네요. 재련 놈들. 짱짱해져 있어요. 그리고 이 알로에는 제가 한 6년, 6년 전에, 어 미국 샘플한 거기, 샘플란시스코 여행 갔다가 바닷가 건이는데 아주 이런 알로에가 바닷가 근처에 엄청 많았답니다. 근데, 여기에서 옆에 새뿌리 자구가 진짜 한 3cm 만한 게 이렇게 있길래 모래밭, 거의 모래밭 같은 데인데 쑥 뽑으니까 이게 뽑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휴지에 싹 쌓았다가 심었는데요.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컸는데 갑자기 컸어요. 이거 보세요. 이보다 작은 애. 이보다 어있지 이거보다 요거 요. 요거보다 작은 애를 가져왔는데 전혀 안컸더니 작년부터 갑자기 크기 시작한 게 이렇게 컸답니다. 자구들도 엄청 내놓고요. 아, 옥상 나오니까 콧물이 자꾸 나네. 재라놈들이한 아홉 가지인가 저희 집에 되는데, 계속 삽목하고 있어요. 지금 집에도 한세개 해놨고, 요것도 겨울에 이렇게 했는데, 이렇게 잘 컸고, 요것도 잘 크고 있고요. 어, 요거, 요거. 집에서 했는데, 물이 빠질 것 같아서 이리 가져왔답니다. 그리고 어느 분이 이게 무슨 꽃이냐고 라 물었는데 이거 매직잼골드예요. 매직잼골드. 피멍 들어가고 있잖아요. 예. 이거는 그 사과불꽃. 사과불꽃. 이거는 그 이것도 금인데 갑자기. 아우씨. 이것 보고 뭐라가죠죠 생각 안 나. 답답해. 그리고 잠깐만요. 어지럽지 않게 샬샬샬샬 가겠습니다. 저희, 이거, 옥상은요, 여름에 해가 떨어지려고 하면 굉장히 예뻐요, 이렇게. 노을이 보이고요. 어허허허. 그리고 이쪽에서는 달이 뜨는데요, 반대쪽. 저기가 보이는 게 춘천의 어, 대룡산. 응. 저기 되게 높은 기지예요. 여기서 봐서 낡게 보이지만, 그런데 달 뜨는 모습이 여기 딱 보면 엄청 멋있는데 동네랍니다. 여름에 여기 도자리 깔고 누워있으면 바닥은 뜨끈뜨끈. 아 그리고 먼저 온 애들 어, 잘 있네요 여기서 그 사이에 더달 이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흐물흐물 했던 애들이 더 단단해지고 어더 예뻐졌어요 색깔들이 그래 이 맛에 힘들어도 또 노, 옥상으로 데리고 오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먼저 나온 바이솔들 아주 기분 좋게 막확 펴고 있네요, 막 그래 살만 난다 이거지, 그죠? 다잘 있어요, 몰랐고 반질반질 레이디스피거 빨갛고 티피차라 아들에 미쳤스 이거는 아들에 미쳤스는 아들이 미쳤다고 제가 언박싱 할때 엄청 깔깔대고 웃었던 겁니다. 흑장미 그리고 이따가 저쪽 가서 다른 음걸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바이솔 정원으로 왔습니다 와우 얘네들 하루 사이에 잠에서 완전히 깼나봐요 막 엄청나게 <웃음> 폭풍 성장하고 있는 느낌 이누, 이름 없으면 다 잊어먹고 이름이 있으면 생각 좀 나고 이거는 국화바이솔 진짜 국화같이 생겼죠 예쁘죠 문어 전혀 문어 같진 않아요 문어 대가리는 만질만질한데 어머 오, 이렇게 물주고 났더니 레인보우예요 이게 레인보우 근데 물 먹고 나더니 이렇게 커졌네 와우 음 거미 거미바이솔 철화 좀 신기하긴 한데 뭐지 되게 웃기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이뻐 그죠 이쁘고요그 연화바이솔 강원연화바이솔 이거는 이렇게 입장이 예쁘고 그래서 샀답니다 이름을 다 불러줘야지. 니가 좋아하는데, 실컷 엉? 나도. 아필, 이것도 나는 되게 좋아. 이 연두연두 하는 것도. 와우, 그냥 막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꿈틀꿈틀.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사이사이 돌들도 있고요. 더 돌을 어디 큰걸 갖다 놓고 싶었는데, 그러면. 저거 할까봐 바위들이 아니 저기 예, 얘네들이 얘설 자리가 없을까봐 바위들 미니미니 한거 갖다 놨답니다. 이 바위솔 밭대기에다가 음잘 보셨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도 어, 음,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